만화의 흐름이여, 어머니 정령 이브여 크나큰 자연의 요람 속으로 잠시 실어간 영혼들을 굽어 살피소서 이별의 슬픔을 재회의 기쁨으로 덧칠하고 필연적인 망각과 상실이 영원한 상처가 되지 않게끔 인도하소서 들은 기본적으로 영생을 살지만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란 유한한 것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성소까지의 길은 태양기사단이 수호하고 있으니 성소로 향하실 분들께서는 월망초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가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부디 순앤니 고리가 깨어지는 일 없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빨리 돌아왔으면… 아무자식, 돌아오면 한방 날려줄 척아! <웃음> 때문에 다시 깨어났을 때, 과거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정령들은 누구나 종종 겪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구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세계로 소환된 것만으로도 힘든 일이셨을 거예요 크게 동요할 만한 전투 상황을 민간인 입장에서 몇 번이나 경험하고 의식 준비에 필요한 육체노동까지 이미 충분히 수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휴식에 전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기를 봐서 유리아님과 제가 구원자님께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의 일들과 지금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다려주신 만큼 꼭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자님을 충분히 납득시켜드릴 수 있을지는 조금 불안하지만요. 우리의 숨결이 당신에게 다이 세계에 구원을 가져다주기를 네, 구원자님에게는 충분한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신 정령술사의 권능 그 위대한 힘이 있다면 에덴 또한 구원받겠죠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종말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기 전에 밤바람이 차네요, 구원자님 저도 곧 따라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주세요 클레르님,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눈치채고 계셨죠? 클레르님이 구원자님의 반경 1km 내에 접근했을 무렵부터입니다 대화를 훔쳐듣는 것은 기사도에 어긋나는 행위 비열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솔레이의 기사단장 된 자로서 구원자님의 제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원자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정명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네, 그 점은 전해들었습니다 허나 단지 말 한마디로 처음 받는 분을 완전히 믿기엔 제가 지닌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는 솔레이와 유레아님, 기사단원들을 확실히 지켜야만 합니다 신뢰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모쪼록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